지금 이 나무가 예. 사과 나무죠? 부사 나무, 아. 부사 야, 이게 몇년 됐습니까? 이게 78년도에 심은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예. 한40한 6, 7년 된것 같아요. 야 나무가. 야. 근데 여기 여기서 지금 과가 열려요? 부사 달리지 이게 이게 꽃눈 아니야 이게? 나오네요. 야, 꽃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그 이게 다섯 개가 되는데 어. 이 중에서 간무거꽃요 나오잖아요. 다섯 개 됐대, 다섯 개 내린 네 개, 다섯 개잖아요. 아, 그이 그그 중에서 이 간무태 꽃 제일 굵어요. 가운데 게 제일 굵다. 야, 아, 크기가. 아, 꽃이 다 피었을 때는 거리 이제 이 주목 하나씩 다안 닦게. 아, 거리 두해가 아, 한지 있어요? 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점과를 해지. 같이 먹어요, 아침 먹어요. 글쎄, 이게 이게 이, 이거는 이제 지주먹목안 어, 재웠으니까. 이것도 이제 다들 와보고 네. 이런 나무를 처음 봤다는 게 이렇게 수명이 오래된 거 오래된 거를 아. 다들 전문가들 얘기가 아니 어떻게 40년을 넘게 이게 나무가 있을까 참저 근데 이제 요거 두 개가 내가 이 가까우니까 한번 실험사 한번 해보려고 이거 갱신할 때 이거 다 갱신할 때복성하시면 이건 요거 두 개는 빼놓고 심었거든요 아예. 아, 내가 이제 관찰해 보려고 근데 이런 나무가 구해요 전국적으로 보면? 없어. 제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처음 봐요. 그래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념하는 이게 40년이 넘었더니 깜짝 놀래요 <웃음> 사람들이. <웃음> 그 당시에 이게 최고 좋은 품종이 있었고, 대목 자체가 일반 대목이잖아. 어, 일반, 일반. 대목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쟁이 사과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난쟁이 예무 26, 예무 26, 나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난쟁이가 키가 작은 거, 오래 마야안 크고, 그런 건데, 심는 대목에 깊이 묻힐수록 일반 대목이 되고 네. 높일수록 일, 예상 대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여기서 음, 나오는 사과는, 사과는 좀특출하겠어요 이거는 초창기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아주 다 대과예요 대과 대과. 어, 크다 이게 어. 색깔도 좋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나무가 오래되면 네. 사과가 맛이 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아 그렇게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관리만 잘하면 갈수록 그거만 잘해주면 더 맛있어 이봐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무 수세에 따라서 비배관리도 그에 맞게 하고 네. 영양제 같은 거나 이런 것 같은 것도 특별히 좀 주고 네. 소독 같은 것도 뭐든지 예방 위주로 예방 위주로. 야, 어. 치료 위주가 아니고 예방 위주로 하니까 병해가 들어온다 이겠지 병해충이 어. 어떻게 하시길래 병해가 들어옵니까? 이게 예방 위주로 하니까 병균이 오기, 오기 전에 예방을 하니까 오질 않잖아. 침투해서 병이 생긴 거 하면 약이 원래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이한 한 나무에서, 나무에서 대충 과가몇 개나 열려요? 거진 이거 열다 쌍대 안열다 쌍대 안에 18kg짜리 열다 쌍대 이상 나와요. 아. 그럼 이거 나무가 두 개죠? 네, 두 두개예요 그 두개에서 나오는 게. 한 3, 30상대 나 40, 30, 35상대 나 30상대 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높이 키우면 좋은데, 네. 이제 높이 키우니까 장대한 땀이 있는 거예 소독하기도 편리하고, 그서 이건 지금은 다 야트막해하고 관리에게 쉽잖아. 관리에게 편리해요, 모든 것이. 그 품질도 좋아, 좋아지고. 오. 이게 발렌타인 30년처럼, 네. 술처럼 네. 이 사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46년이라는 어떤 세월을 응. 가지고 예. 브랜드를 만들어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한정판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막본 사람들, 저 일반 26대목보다 이게 더 야물어. 아. 그러니까 올 가을에 여기서 사과가 나오면 요 예. 사과를 예.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연락을 주시면 미리 요거를 살수 있게끔 그죠? 예, 예. 야, 한 박스 얼마에 되나 이거? 근데 그때가 시세대로 봐요 시세. 아니 시세인데? 시세는 왔다 갔다 해요. 공판장 시세. 이게 이런 이런 사과랑은 다르기 때문에 예. 좀 비싼 사과가 됐고요 제 아니, 생각에는. 소비자 너무 비싸면 나빠요. 아, 네. <웃음> 그러니까 어쨌든 <웃음> 여기서 나오는 사과를 사시려면 미리 연락을 주셔야 대기해서 받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10kg짜리면 한 30개 대 40개 되잖아. 예, 예. 그거에는 가장 뭐 출하할 수가 없잖아. 네. 뭐 저희가 아버님하고 짜고 시작한게 아니라 예. 이야기 하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찌 됐건 앞으로 이 46년 된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사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한국농산TV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과를 그때 몇개 나오는지 또딸때올 딸딸때 테니까 예. 그때 따가지고 그거를 어,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는 그, 그,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그, 그 좋은 생각인데 네. 이거 한꺼번에 다딸 수는 없어. 아, 그러니까요. 색깔 나가는 거부 그렇죠, 그렇죠. 색깔 나오면 그 차곡차곡 나오는 어, 대로. 야, 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사과를 한번 맛도 보고 야, 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그그 음, 양력으로 10월 말 돼야 돼. 10월 말? 예. 네, 10월 말 가을. 야, 10월 말서 11월 초 이렇게. 야, 야, 그때 나와야 돼. 이게 만생종이니까 이게. 예. 아, 이 맛있겠네요. 82시인데. 그죠? 예. 앞으로 더 정정하게 이 나무처럼 예. 더 정정하게 건강하시기를 저희가 기원하면서 예. 저희 이제 10월 말 예. 11월쯤 돼서 예. 여기 사과 따로 왔을 때 예.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게도 해주시면 나도 고맙지만 네네. 지금 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니다아예 예. 예.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팀이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